그거 아냐 브이로그 동백 아, 네. 형사의 하루 어, 자, 육칠, 팔 야리고너 고양이 한번 그려 봐. 고양이. 갑자기 어색해진니 진짜 부삼나오면 어, 어, 아시죠. 이게 몰지면 <웃음> <웃음> 본인이 잘생긴 거 알고 계신가요? 아이고. 저는 <웃음> 지금 메모리스트 촬영을 하고 있고, 어... 매우 졸린 상태예요. 매우 졸린 상태고. <웃음> 근데 지금 이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이신 찍고 음 간단한 거 이제 하나만 찍으면 오늘은 끝. 이쪽이야. 소리도 들어가이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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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한지 한달정도? 한 한달정도 안됐었어요 일단 돈이 응.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한 현장이고 아... 시나리도 너무 재밌고 저만 잘하면 되네요 응. 그런 응. 현장이고 제가 사실 이렇게 응. 브이로그라고 응. 이런 응. 달라서, 뭐 해야 되나? 뉴뱅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 몰라서 아... 이렇고했던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그리고 현장 보여드리고 현장 이외에 뭐뭘 하는지 실패가 인지 이런 것들 영상을 좀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요 네. Yeah.